난 스킨 못생긴 거 갖고 있어요 하는 사람 빨리 진출 걸어봐요 듀오 하자 못생긴 듀오 하자 어글리 듀오 내가 봤을 때안 못생겼으면 탈락 잠깐 스킨이 없다고요? 어째서? 다들 금전목이 있어 없어? 이런 거 없어요? 아 이런 거 없어? 어딨냐 골든 갓 이런 거 없어? 아니 나만큼 에이펙스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? 소밥 지붕이 없어? 이거 이거랑 이거 있으신 분? 오 이거 있는 사람 없어요? 난 이거 안 샀어 이건 진짜 아니야 어 이거 난 아무리 봐도 여기 가슴털 있어야 했어 가슴털 돌려줘 하트 모양 아니면 별로 해도 자 어글리 트리오 갑니다. 아네 진짜 개빵은 레이스님 안녕하세요. 네 맞아요. <웃음> 아뭐 저희 얘기도 아니고 캐릭터 얘긴데 너무 이깎개물지 맙시다. 아 근데 좀 질리네요. 아왜 찔리실까? 아 이렇게 출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 이마에 탈모 빔있는 탈모 빔 있다고요? 그래서 내가 맞고 지금 이 옆머리들이 다 천해진 건가? 아니 그런 건가? <웃음> 아니 이걸 같은 팀한테 쓰면 어떻게 해요? 뭐? 개빡한 모습 때문에 억구로끌려가고 우리만 보는이 녀석들 모입시다 모입시다 여기로 보이세요 다들 주변으로 서주세요 어디가! 시시시작 세계 축하합니다! 세계 축하합니다! 아니 못생긴 레이스 씨 어떻게 혼자만 보감일 수가 있어요? 지금 인싸 와 02 02인다 아님 스팸 지금 여자친구 전화 아무렇지 않게 02, 02. 씹는 거 봤다 나다 봤다 여자친구 전화인데 02. 그거 그냥 아무렇지 않게 씹어가지고 지금 <웃음> 아, 그봐 그러니까 벌 받는 거예요 여자친구 잘 전화를 잘 씹고 잘잘 그러니까 그봐 그러니까 그봐 그봐 봐. 혼자 잘 여기서 잘 저희 잘 저희, 저희 가가지고 지금 개맛있게 파밍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범을 벌 받는 거라고요 아뭐해 우리 못생긴 레이스 진짜 마음도 못생겼고 실력도 못생겼네 진짜 우리 팀 뭐해 바로 그냥 날아올라. 뭐, 뭐, 뭐, 뭐, 뭐. <웃음> 개구리 뭐야 이거? <웃음> 아니 똑바로 안 해요 선생님들? 긴장 안 해요 긴장? 이걸로 가. 오세. 못생긴 녀석 힘을 내. 나스 어글리! 어글리! 어글리! 어글리! 어글리! 어글리! 드론이 따라 당기는구나 이렇게 <웃음> 뭐야? 이거 왜 따라 당기는 거야 얘어 여기 있다 위에 있다 잠만요 드론이 멀리 있어가지고요 그걸 죽네 그걸 죽네 어, 왜안 맞지? 아는중 가는 중. 근데 네, 좀 멀어요. 네. 나이스. 제일 못생긴 사람이 먹는 걸로 하죠. 저는 먹을 필요가 없는데요? 아니요? 저는 여기 중에서 제일 나은데요? 아닌데요? 아 그럼 코스팅님이 드시면 되겠다. 저기 제일 못생기는 사람이 먹는 거거든요, 이거. 안 드시네? 빨리 드세요. 제일 못생기셨잖아요. 아니라고요? 아니에요. 본인밖에 없어요. 크리퍼가 제일 못생겼다고요? 아니거든요. 그러면, 저희는 다 괜찮은 사람들인 걸로 하고, 버리고 가겠습니다. 다 못생겼는데, 공평하게 3등분 하자는데요. 어떻게 생각하시나요, 못생긴 진짜? 여러분? 아이고, 못생긴 여러분이에요, 선생님. 아, 뭐야, 이거? 네. 아이, 못생겼어! 우리 팀 때렸어! 어서 섰다. 아, 이번 파티 끝. 자, 그러면 또 못생기신 분들. o 우 shit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진짜, 진짜 레전드다. 달장님 못생겼네요. 저기요, 주어를 똑바로 하셔야죠. 달장님의 라이프라인 못생겼네요. 라고 해야죠. 저기요, 아다르고 어다른 거임. 참네. 후! 나이스! 그아래 있네? 나이스! <웃음> 개구리 같아. <웃음> 네가 지니우는 못생겼기 때문에. 감사합니다! <웃음> 아니 이건 선넘지아 <웃음> 귀여워. 아, 아 개못생겼어 아니 미안해요 아니 왓슨 고수님이 못생겼다는 게 아니라 왓슨 스킨이 못생겼네 아 와,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누가 막고대장인가요? 여기 뒤에 오시는 분이요 지금 들었는데 개빡치는데 아저 가야 되는데 거 아니에요? 없어지 아, 쉣 가자 바로 그냥 못난이 스킨으로 피니셔! 안돼! 안돼! 피니셔! 안돼! 바로 피니셔! 안돼! 뭐또 왔어? 어 뭐야 어? 내 안돼 피니셔를 하자는 나의 고 원대한 꿈이 안돼 지불 <웃음> <웃음> 자, 고생하셨습니다. 문난이 트리오 님들. 아, 근데 진짜 스킨 개빠다. <웃음> 스킨이 너무 빠았어요.